마법의 힘으로 엄청난 공격력과 방어력을 얻든 연비. 그리고 그런 그녀를 쉴틈 없이 극딜하는 빗솔. 이런 상황에서도 케빈은 묵묵히 배를 업그레이드 시켜간다. 아군 공격 가능 꺼놓아도 되지? 찌르고 싶어? 혼육을 위해서라면 좀 넣어야 되지 않을까? 누구를 혼육하려고? 신참. 어리야들씨. 나 말고 신참. 어? 투디다. 나를 불렀는가? 빗소리랑 똑같은 생김새인 것 같은데? 어? 빗소리는 어 기본으로 왔네? 이제 길을 떠나볼까? 어디 새스... 우와! 새... 우와! 빗돌이가새 잡아줬어 어디 새 소리가 들리나? 이러려고 했는데 새 소리가 들리지 않게 해줬어 우와! 요리한 고기! 고기다 고기! 다들 내 말에 대답을 안해? 적응이 안된다랄까나? 너 7년을 봤는데 이제서서 적응이 안된다라고 하고 있어 7년동안 안되긴 했어 <웃음> 많이 늦었네 우리 <웃음> 야 근데 이거 진행 방향이 어디냐 지금? 이게 원래 여기가 우리가 지나온 방향이잖아 지금 딱 봐도 자 그러면 일단 배 옆쪽으로 한번 몰아볼게 배를 근데 안만 생각해도 노로 한세 명이 젖는 게 엔진보다 빠른 거 같지 않냐? 왜 이렇게 빨리 잘 되는 거야? 2만 원배로인지 먼저다. 우리 훈육 차원에서 때려도 된다 했지. <웃음> 잠깐. <웃음> 아니, 노로 잘 된다길래. 근데 전 여기 신입인데 뭐부터 하면 될까요, 저는? 뺑이 쳐야지. <웃음> <웃음> 뺑이요? 아이 저 아무것도 모르는데 뺑이를 어떻게 칠까 뭐 우리는 뭐 알고 쳤나 모르고 치는 거지 그냥 오어 가는 거 맞다 이거 그지 천천히 가고 있지 그렇지 걸린다 음 걸리기 시작했습니다 자 여러분 일합시다 일 여러분 일합시다 바다는 우리가 청소합니다 예 좋습니다 바다는 우리가 청소하는 고등어를 거예요 코드너를 잡자 코드너를 잡 그래 야. 고등어도 잡고 다 도읍시다, 거. 왜 이렇게밖에 안 되지 이게? 오, 오, 굿. 어, 당신 이름 깨깨르빈? 네, 안녕하세요, 깨깨르빈입니다. 전 여기 처음 왔는데 혹시 안내 좀 해줄 수 있을까요? 사실 당신은 기억을 잃은 겁니다, 뚜뚜루디. 어? 아무것도 기억나지 않아 난 누구지? 당신은 나의 쌍둥이 형이었죠 어? 그래서 우리가 비슷비가... 생긴 게 이렇게 비슷한 겁니다 내가 멧돼지 처럼생겼다고아 <웃음> 제가 멧돼지 머리를 쓰고 있군요 아하 아, 아 그냥 닮았다고 할까요? 아그렇까요아 <웃음> 아니 아니 연비 미쳤는데? 병어 20마리 잡아놨는데? 음. 나중에 그그 그 상어 뭐 미끼 그거는 청어로 만들 걸? 아니, 청어 병어 합쳐야 돼. 아, 진짜? 오. 비수라 응. 근데 이게 우리가 약간 아깝게 놓치는 쓰레기들이 이렇게 양쪽으로 있는데 요만큼만 더 넓힐까? 양쪽으로? 얼마나 크게도? <웃음> <웃음> 아니, 쓰레기를 완벽하게 치울 방법이 있는데 이게 지금 흘러가고 있잖아. 어, 옆에 섬인데. 들를까? 저 섬? 여기서 어. 바로 요 경사로 타고 바로 여기로 갈수 있어 이제 이제 밑에 잡아주세요 아 맞다 상어 잡아야지 내 본분을 망각해버렸다 혹시 미안한데 상어 잡이 창 하나 더 주문 제작 됩니까? 상어를 잡아줘야 만들어드립니다 아예 알겠습니다 빨리 잡아서 갈게요 상어 잡았습니다 완료 오, 여기 자원 뭐야 이거 오늘의 목표는 뭐야? 오늘의 목표는 배 늘리기 내일의 목표는 배 늘리기 배에 미쳐 있구나 모래의 목표는 배 늘리기야 배 미친 남자, 배미남 우리 근데 저기 정수기 못 만듭니까? 빨리? 정수기 만들려면 스토리 깨야 되지 않아요? 아닌가요? 유리가 필요한가? 그것만 그럼 연구하면 되는 거, 거 아니야? 연구? 여기 정수기 옆에 뚫어 놓으신 분 칭찬 스티커 하나 드립니다 제가 떨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원 따봉 드립니다 투 따봉 드릴게요 투 따봉, 따봉 나이스 저 상어 고기 가져고 왔는데 따봉 주실 분? 손 입는 게이렇처 없는 거야? 아니 지금 신입 주제에 왜 이렇게 불평불만이 많으신 거예요? 그러니까. 아 들리셨나요? 아 죄송해요 혼자 안, 아니, 안 앉는 줄 알았는데 저건 어? 또 무슨 신종 야라리지 배처럼 어. 야랄도 창의적으로 하는 별로 없을 거야 이건 예술이야, 야랄이 아니 <웃음> 야랄도 예술처럼 오, <웃음> <웃음> 어, 유리컵에 쌍안경에 오, 어, 고급 장수기 나이르 우와. 이거 그물 10개 정도면 날개 다 커버하나? 하나, 둘, 셋, 넷다 안되네, 대박 <웃음> 야, 이렇게 넓어야 돼? 야, 요거 근데 양날개로 이렇게 펼쳐놓은 거요 정도만 하면 진짜 우리 청소 다할것 같은데? 집으로 돌아가고 싶어 왜? 집으로 돌아와서 아비코 카레를 먹고 싶어 아비코 카레 맛있겠다 아 아비코 카레 전 개인적으로 일식 카레보다는 그냥 인도식이 더 좋던데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? 저는 한국식 삼분 카레는 사실 좀 별로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면 동의합니다 삼분 카레 아니에요 아니요 저는 오뚜기 삼분 카레 되게 좋아하는데요? 저는 별로 안 좋아하는데요? 저도 안좋아하는데 오뚜기 자체를 너무 좋아하는데요? 오뚜기 주십니까? 오뚜기 광고 저는 광고 오뚜기는 아. 저도 좋다고 할래요. 질라면 짱? 오뚜기 광고 아, 맛있... 못 보셨어요? 스페 많이 주나요? <웃음> 저도 좋습니다. 사실은. <웃음> 많이 줘요. 한분 안에 먹을 수 있는 간단한 카레. 한국인 입맛에 딱 맞춘. 맞습니다. 맞습니다. 전 좋다 생각합니다. 음. 저는 근데 그렇게 생각합니다. 한국 카레는 그냥 강황밥이다. 그러면은 제가 할게요 광고주님 저도 열심히 할수 있어요 하지만 맞아. 그 한국 카레를 이 예술의 경주로 끌어올린 오뚝이 정말 이야 대단할 수있다 <웃음> 이런 간사한 녀석 여 그러면은 섬 들렸으면 출발할까요? 출발하시죠 예 출발합시다 아야 진짜 야딱한세줄더한세줄더 하면 진짜 다 죽겠는데 이거 아 아깝이 어어 요쪽은 어, 된다 어 약간 노로 이거 조절하면은 살짝 될지도 잠깐만 노로 약간 살짝... 반대쪽이 안맞아에 노로 요거를 살짝 조절해 볼게 아 이거 더 설치했네 그새 그럼 양쪽을 맞춰주세요 와 근데 우리 풍부해졌다 우리 그릴도 이제 만들어도 되겠는데 어? 섬이다 섬으로 가자 섬이 지나간다 그럼이 섬도 됐다 크다 이게 내가 뭐안올라고 해도 스토리 섬 그냥 지나가네 12시가 지났습니다. 오늘 3월 23일 비소리 생일 와~~ 생일, 와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뭐? 생일 축하합니다 자, 그럴 거면 하지마 <웃음> 그래서 빗소리 뭐 갖고 싶은데? 빗소리 360페레스 벤튜 모니터 갖고싶어요 진짜 그냥 말하지마 앞으로 투디야 왜 그러시죠? 너왜 몰래 아무것도 안하고 있어? 저요? 저 선물 보내고 있었어요 <웃음> 아! <웃음> 뭘 보냈어 빗소리한테? 저요? 홀리가 아, 10만원짜리 아웃백 기프티콘을 줬다고? 네 그렇습니다 야 근데 너 그게 사실이라면 진짜 연비가 너한테 실망한다 왜? 왜? 연비 생일날 도 다음날에 보냈잖아 선물 아니야 그 전날 줬어 뭐가 진실이지? 7시쯤 줬을걸? 그니까 러 빗소리가 그 다음날에 줘야지 이러고는 안 줬어 그냥 아 그래 근데 방송중에 그래. 빗소리는 또 쌤쌤치자고 했던거 같은데 3월생들 맞아 <웃음> 어, 그때 그러니까 청쇄치가 청쇄치가 3월생들 쌤쌤치죠 그러길래 어? 괜찮네 <웃음> 아 그랬던거구나 그래서 진짜 안 아니, 보냈고 근데 웃긴 게 뭐냐면 그때 음. 막아 그래도 보내야지 연비도 삐져 요러놓고안 보낸 거 <웃음> 아, 삐졌네 출발할까? 그럴까? 아 없어 아저씨야 아 그래? 클일 뻔했다 여기 버섯 동굴버섯도 있어 어 뭐야 출발했는데? 나 없다고 방금까지 얘기했는 <웃음> 그렇 지금 지 우리 섬에서 멀어져 버렸는데? 네나 그래, 여기서 할게 에야, 우리 여기 있어 형왜 이렇게 애를 놀려 나 나빴다 애라니 다큰 어른 놀린거야 너랑 그래. 12살 차이면 애지 나는 1 2살차이여도 쟤도 지금 어엿한 성인인데 응해, 응해 응? 케빈이 형응애 내가 그래, 애기 취급해줘 이제부터? 꾸꾸까까? 해달래요 참고로 나는 훈육으로 해난좀 <웃음> 때리는 편이야 빗솔림이 머리를 맞아서 그걸 까먹었어요 <웃음> 머리 <웃음> 아 맞아 이거 흙을.. 흙을 키야 돼 섬에 흙이 없나? 섬에 흙이 있었어 하지만 흙을 연구하지 않겠어 나를 필요로 하지 않았잖아 나를 놔두 가려고 했잖아 그냥 장난친 아, 거지 저영이 출발도 사람들. 안 하고 있었는데 이 나쁘 사람들 진짜 나빠져보자 응. 한번 기왕에 응. <웃음> 빨리 미안하다고 해안 미안해 이 자식아 <웃음> <웃음> 얘들아 노져 지금 어차피 어? 가나? 캡빈이 형안 탔잖아 빨리 노져 <웃음> 어, 지금. 자, 그러면은 이제 훈육을 시작해볼까? <웃음> 아! 진짜 자식, 내가 이 쪽이, 이쪽 같은 내 새끼. 죽어. 아 모, 모빈? 모빈? 오 오. 아! 어, 빠졌죠? 오 빠졌죠? 빠졌죠? 올라오면 빠졌죠? 올라오면 빠졌죠? 빠졌죠? 올라오면 빠졌죠? 올라오면 빠졌죠? 물갈 끼고 있죠. 물갈 끼고 이름표 이름표 다 보이죠? 이름표 다 보이죠? <웃음> 이름표 다 보이죠? 참치죠? 참치죠? 참치죠? 참치죠? 청새치죠? 지금 청새치? <웃음> 여기 지금 다 감시당하고 있죠 지금? <웃음> 어, 어 이제 있어! 아, 아이 잠깐만 활이다! 활이 날라오는데? 나온다. <웃음> 활이 날 나온다. <웃음> 그물은 이제 한5개 정도 하면은 완벽하다. 와우 배럴 이거 걸리는 거 보세요. 음. 상어 고기 꼽지 않은 거 하나 있는 사람 굽지 않은 거? 그걸로 뭐할수 있어? 상어 정식 오 상어 정식? 좀당기는데 아마 지금 나는 없는데 이거 다안 구워진 거다 구워졌네? 깔끔하게 구워져버렸네? 일단 구워진 것까진 먹어버리고 점토를 진짜 많이 구해야 돼왜 왜? 뭐에 필요해? 그릇 아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그 그릇 있잖아요 그릇 원래 우리 그릇까지 다 먹어치웠잖아요 그거를 보완한 모드를 포함했습니다 이번에 오 아, 진짜? 그래서 먹고 나면 그릇이 나옵니다 오. 예, 네, 그릇이 반환됩니다 왜냐면 그게 진짜 되게 불공평한 물리법칙이었잖아 지난번에 할때 근데 그 모드가 있더라고 상어가 잠잠하이 어 앞에 섬이 또 있네 야 이거 뭔가 섬 만나는 빈도가 되게 빨라진 것 같은 느낌이 드냐 왜 할 때마다 다르냐 맵이 이게 뭔가 좀 랜덤인가 뭔가? 맵 매... 배치가? 그러진 않을 텐데 다 정해져 있을 텐데 야 근데 우리 뒤에 쓰레기 안 남은 거봐 거의 앞에서 거의 다 잡아가지고 지금 이 많은 쓰레기가 여러분 뒤에 봐봐요 <웃음> 이게 뭐야? 우리 전문가야 이제 업자야 업자 이 정도면 쓰레기 청소부 <웃음> 그러면 일로 와봐 요리한 대로 와봐 최캐빈 요리 먹어보셈 그릇 나오는지 그러면 나요거템 정리 좀만 하고 올게 나무 빈자리가 어디 없나? 나무 아. 플라스틱 그냥 버려 아 나무 플라스틱 그냥 버리라고? 아 그러네 이걸로. 근데 넣어. 나무랑 플라스틱은 분해돼 플라스틱이? 그럼 <웃음>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이 지금 그 플라스틱 때문에 지금 태평양에 쓰레기 섬 생겼는데 아 상자에 플라스틱 넣지 마세요 바다에 버리세요 바다에 <웃음> 시작됐다, 인간의 오만 어? 나생 상어고기 4개 오! 좋아 그러면은 둘이 먹다가 둘다 뒤져도 아무도 모른다는 아 그럼 진짜로 아무도 모르는 거구나 상어 정식 상어 정식은 근데 딱 하나만 만들 수 있어요 지금 왜죠? 왜냐면은 그 안에 들어가는 것 중에 요 보시면은 요거 이파리, 은색 해조 여기 하나밖에 없어가지고 아나 어디 너구리 같은 게좀 떠다녀가지고 깜짝 놀랐는데 깨끗이 빚네 노구리 같은 게? 아니 뒤에서 보면은 뽕무늬가 <목소리> 딱노구리같은이저할망구는왜 근데 빨간 정장일까? 뭐 하던 사람일까? 뭔가 겁나 부자인 것 같은 느낌이야 듣기로는 투자를 하다가 망해가지고 도망간 걸로 들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얘길 하고 있어? 투자 망한 건 사실이잖아요 조용히 해 나보다 더 망한 사람이 있으 잠깐만 어야 아하하 오기오 나보다 더 망한 사람이 있으니까 조용히 해그 아, 정도로 <목소리> 하지 <목소리> 내가 망한 건망안 추게도 들지 않는다고. 내버 얼마나 망했길래 뭐, 테슬라 하나 없어질 가격으로 막 망했겠어? 조용히해. 나한테 자동차 한대 날라갔다고 주네 화냈다고. 물론 나한테도 누가 아, 그때 비트코인에 넣어놨으면 차가 여덟 대로 나왔는데 조용히하지. 아 차액이 별로 안 좋아하나 보네. 다들 조용히 좀 하지. 그리고 참고로 테슬라는 한 대가 아니야. 두대 정도. <웃음> 오 오. 여러분들 그거 아시나요? 뭐죠? 경첩을 스크랩으로 바꿀 수 있는 거? 경첩을 스크랩으로 바꾸면 쌉손해 아닌가요? 아 그냥 바꿀 수 있다고 <웃음> 잠깐만요 아니 저기요 개..개 쌉손해인데요? 개 지금 무슨 오케이. 짓을 하신 거예요 지금? 아이..왜왜왜왜 왜다 왜, 왜. 왜 발끈하세요? 그냥 그렇게 된다고 말씀드린 거죠 아니 발끈이 아, 했다, 아니고 한건 아니고 하는 건 아니고 아 그런 거야? 맞아? 했어? <웃음> 맞아 아니야! <웃음> 똑바로 반대로얘기하는 말이야! 근데 저희 출발 안 해요? 어, 선장님이 하셔야죠. 깨케르빈. 예. 깨... 일단. 네. 깨케르빈. 지금 자꾸 저 깝딴 깝딴 불러가지고. 깝딴. 깨케르빈 이거 봐봐. 와, 상어 정식. 야 이거는 근데 세 사람이 먹어도 충분히 배가 부르다 써 있는 거거든. 노저 케빈노저라고몇 <웃음> 번을 불러 내가 몇 번을. 사장님 나빠요. 금성주만 어, 봐주었고. 때문에 빼 지금 비뚤어졌다. 아 이런. 샤바라. 샤바라? 아 샤발라 샤발라. 아제 이름인가요? 그러면 그럼요, 그럼요. 샤발라. 아니 근데 이름이... 너무 욕 같은데. 아 너무 욕 같잖아요. 이제 텐 샤발라. 텐셔. 샤발라. 샤발라. <웃음> 십샤발라? <웃음> <웃음> 진짜 미친 놈이구나. 아 근데 이거 진짜 삐뚤어졌네. 아, 내가 배에 뱉어라고 몇 번을 불렀는데, 이 짜발라야 아니 <웃음> 야 그거 그냥 욕야 이건 욕이잖아 어. 아, 우리 그거 있지 않나? 핸들? 어, 조향타 조향타? 조타수? 조타? 미조랄? 하하하 미조랄은 왜 넣는거 봐라 <웃음> 뭘 말하고 싶은거야? 나도 그... 뭘 말하는지 알거 같은데 그게 알거 같아 양장피 아, 그... 양장피가... 벗이 어, 하고 다왜 원피스에서 아이 알아 그니까 네. 핸들 배 핸들 말하는 건데 아는데 네. 아니 어디까지가 얘기가 <웃음> <What> the... <웃음> 어디까지가 oh, 다에러 oh, 지금 시청자들도 다 느꼈다고 뭔 말인지는 원아 of... 음... oh, 그만하라고 알았다고 <웃음> 네. <웃음> 나비가 하는거 <한> <웃음> 남이가 하는 건 항해사 직업이고 남이가 어 고잉 메리오 핸들인 건 아니잖아. <웃음> 남의 머리통 자꾸 하는 거야. 팀이님 <웃음> 스크랩 필요하다 그랬지? 응. 내가 여기 스크랩 많이 넣어둘게, 기분 풀고 금만 조용히 해. 근데 스크랩 이제야 괜찮아. 나금물다 설치해서. 그러니까 더 불평해도 되지. <웃음> 맞네, 맞네. <웃음> 솔직히 이거는 진짜 이건 빗소리 잘못이야. 아니, 네가 왜 출발 안 하냐며? 투지는 투지 지금 잠 잠자고 있는 거야? 그래서 출발시키고 불렀는데 오. 너가 쳐다도 안 봤잖아. 아니, 참 내가 많이 해놨잖아. 왜안 쳐다봤어? 그러니까 와. 내가 계속 깨피딴 깨피딴 이러는데. 다 각자 어. 얘기하고 있어. <웃음> <웃음> <웃음> 먹어 그래 내가 맛있는 거 많이 해놨잖아 이럴 거면 방송 왜해다 같이 그러니까 아니 감자스튜 있잖아 일단 어? 조율 좀 시켜봐 어떻게 야 연비는 왜 투디한테 말하면서 나를 봐? 제 <웃음> 아까 형한테 말하는데 나, 나보고 쳐다보고 이게 <웃음> 그 약간 패시브인가 봐 진짜 엉망진창이야 그냥 <웃음> 엉망진창 언제 끝나? 우리 어떻게 같이 했냐? 어찌, 안 매니 식장이야 팔... 저 정도로 팔려도 우리 어깨 같이 함 어? 아니 근데 꼭그 말하는 대상을 보고 해야 돼? 그러면은 그게 기본 예의라고 안 배웠니? 아 <웃음> 어? <웃음> <웃음> 그거, 그거 어제 아침밥으로 말아 먹으면 어 어떻게든 알아 조셨는데. 아니 실제로 얼굴이 사 옆에 있는 게 아니잖아. 말은 자 옆에 있었으면은 뒤통수를 치든 뭐 어떻게 했었으니까 다행인 거고. 아니 얼굴이 옆에 있었으면은 진짜 침 뱉었어 이자식들아 카카투 <웃음> 어? 카카투르르 소리야 그건 또! <웃음> 그뭐 노래 있었는데? <웃음> 어, 드르어드르고스플럽카투르 <칵칵. 웃음> 딩고수. <웃음> 뭐 원래 노래 있다 그래 야 들어가자! 많이 상태가 안 좋은 거 같다 우리가 <웃음> 그래, 이제... 자서 살다 보니까 다들 그냥... <웃음> 살다 보니까? 뭐라고? <웃음> <웃음> 야이 자식아! 뭐? 타국에서, 타, 진짜. 타국에서 산다고? <웃음> 나는 한국에서 살다 보니까 라고 로드로 땡목! 땡목 이 자식아! <웃음> 한국에서 살다 보면 힘들지, 맞지? <웃음> 아니, 나또 타국에 산다 그래가지고 <웃음> 아, 그리고 바다에다 버려! 야! 밑에 돌고래 있어. <웃음> 있어! 밑에 돌고래! 밑에 돌고래 <웃음> 있어, <웃음> 지나가! 돌고래! 아, <웃음> 바다에다 쓰레기 버려!